d o 이접 o 비 dijoko, p 띠 a p i 띠 doktor 띠 i j 빡빡 o pia pia p 띠 a 안녕 밥쓸이야 오늘은 백밥쓸이라고 불러줘 백종원 레시피를 한번 마음껏 이용해 봤는데 아 이거는 정말 따라하기 너무 쉽겠다 생각했는데 아 고난과 역경의 요리였지 왜냐고? 그냥 뼈붙은 닭을 썼거든 <웃음> <웃음> 파기름이 나는 좀잘안 돼서 좀 뻑뻑해졌는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. 와엄마 이거 와 소스 진짜 맛있네 파기름이 매콤하니까 와 이거 되게 괜찮네 음. 닭다리 스테이크 닭고기 스테이크 왜 먹는지 알겠고 아, 이 소스가 진짜 완전 예술인게 닭의 밑간은 기본 되어 있지만 약간 짭짤한 그런 소스가 아이 감동인데? 마요네즈의 고소함 고추냉이의 알싸함과 플러스알파 깔끔함 와 이거면 닭열마리도 먹겠어 있었으면 진짜 듬뿍 찍어서 먹으면 닭열마리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닭고기 먹었을 때 특유의 올라오는 그런 느끼함이 싹 사라지는 그런 맛 짠. 오, 진짜 맥주 생각나는 맛이구나 와이 여름에 여름에 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. 와 미치겠다 진짜 맛있다 음. 되게 고급진 요리 같은 맛이네 음파닥에 그런 머스타드 소스랑은 또 다른 맛이 나는데 와 이거 되게 매력적이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 파채랑 닭은 정육된 걸로 꼭 파채도 이렇게 채막 팍팍팍 된 걸로 아주 눈이 매워 눈물이 앞을 가려 점필이 저기서 울고 있다 <웃음> 좋아요랑 구독 꼭 나는 한잔더짠 알람 더